정부가 외국인 주택거래 보유 현황 공개를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통계가 최초로 공개됐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의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약 3만 건에 달하며 이중 62%는 중국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 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아파트 매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 8개월간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 아파트는 총 29,7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매입 건수가 18,465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이 매입한 경우가 5,855건으로 19.6%였고, 기타 국적의 외국인이 산 경우는 5,472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외국인 토지 거래 현황은 매월 보유 현황은 6개월 주기로 공개하지만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보유 거래 공식 통계는 생산 공표하지 않았다. 부동산원이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2,979건이던 외국인 전국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16년 3,004건, 2017년 3,188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2018년부터 3,697건, 2019년 3,930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집값과 전세값이 크게 뛰기 시작한 지난 2020년에는 외국인 매입건수가 5,640건으로 전년 대비 43.5% 급증했다. 이후 2021년에는 4,931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고 올해는 8월까지 매수가 2,423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에 매입한 3,662건보다 33.8% 줄어든 것으로 2년 연속 감소세다. 올해 들어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데다 새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단속 의지에 따라 외국인들도 아파트 매입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2015년 이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중 중국인의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던 곳은 울산이다. 이어 충남 제주 충북 인천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 서울은 전체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 가운데 1 6 0 0억건을 사들인 중국인보다는 1,858건을 매입한 미국인 비중이 더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도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 거래 통계를 국가승인 통계로 공표할 예정이다. 최근 2년 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인 외국인과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며 통계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앞서 부동산 커뮤니티와 시민단체 등은 내국인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 취득,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강력한 금융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외국인은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 거래 통계를 생산 공개하기로 했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불법적 외환 거래 방지와 공정한 세금을 환수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